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초장수시대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죠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후가 굉장히 길다, 길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노후를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일전에 제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토대로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돈이 부족해진다 가난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특히 자산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핵심은 60대의 자산 그 전에 준비했던 자산이든 아니면 60대 70대까지 일을 해서 버는 돈이든 이 자산을 80세 이후로 잘 이전해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잘 이전한다는 것의 기준은 돈가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돈가치는 뚝뚝 떨어지잖아요. 1 0년2 0년 지나면 원금도 돈가치를 지켜야 되고 그럼 원금도 풀어놔야 돼요. 그래야 돈가치를 지키죠.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월연금액도 불어나야 되죠 그래야 돈가치를 지키죠 그죠? 돈가치가 중요하다 할때 일반적인 연금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연금보험도 있고 또 연금저축펀드도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도 있고 또 기업에서 받는 퇴직할 때 받는 퇴직연금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연금자산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라 말씀도 들었었는데 첫 번째 종류는 내 돈을 내가 빼먹고 빼먹으면서 매달 받는 연금도 불어나지 않아 자 이런 것이 있고 정반대로 두 번째는 내 돈도 불리면서 돈가치가 떨어지니까 내 돈도 불리면서 내가 받는 연금도 불어나게 하는 연금 자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할 때는 내 원금에서 내 돈에서 뺏을 수도 있는 잠시 뺏을 수도 있는 연금자산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시겠죠 근데 그런 게 있나? 찾아보십시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자산의 인출 전략 자, 이 연금자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컨대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금자산의 인출 전략은 매우 일반화되어 있고 중요합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금 자산의 인출 전략에서 내가 가진 원금의 매년 3%를 찾았습니다. 찾았고 남아 있는 돈, 남아 있는 돈을 4%로 굴리는 거죠. 내 돈의 은퇴 자산에 내 돈의 3%를 매년 찾았고 남아 있는 돈을 4%로 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연금자산은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불려주지 못하는 연금자산 남아있는 돈을 운용하지 못하는 상품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연금자산이다 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금자산의 한금률은 3%, 4% 왜냐하면 은퇴 후 연금자산을 너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 정도로 운용하고 3% 정도를 찾아 쓰자라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금이 1억 원이 있다 은퇴자산 원금이 1억 원이 있다 이러면 이 돈을 매년 3% 찾아 쓰고 남아있는 돈을 4% 운용한다고 라할때 예컨대 1억 원을 일단 맡깁니다 그 다음에 4%로 운용합니다 1년 뒤에 얼마가 생깁니까? 1억 4 0만원이 생기죠 자 거기에서 3%를 이제 찾아 쓰기 시작합니다 1년에 그러면 대략 300여만원 정도를 1년에 찾아 쓰겠죠 300만원 정도를 생각하면 월로 따지면 25만원 맞죠 자 그런데 남아있는 돈을 또 4%로 불립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계속 하다보면 10년 뒤에는 내 원금 1억원이 1억, 원이 1억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계속 불어납니다 3% 찾아 쓰고 남아있는 돈을 4%로 끌리니까 1% 남짓 불어난다 라는 소리죠 원금이 그래서 10년 뒤에 1억원이 1억, 1억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원금이 불어나서니까 3% 찾아 쓰는 돈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도 10년 뒤에는 월 25만원이 5월 28만원 정도 됩니다. 크게 불어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증가율만큼은 불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2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계속 불어납니다. 1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20년 뒤에 매달 받는 연금도 31만원 정도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30년 뒤에는 마찬가지로 1억 3500만원 정도 되고 매달 30 3, 4만원 정도 수령하게 되고 40년 뒤에는 1억 4,7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월 받는 연금액도 37만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딱보증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원본 보존 추구형 자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은 은행 밖에 없습니다 원본을 보존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본 보존 추구형 자산들은 대부분 배당형을 결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아까 우리가 3%를 인출한다고 했죠 매년 배당을 3%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구조화된 상품이라고 하면 배당만으로 3%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뭐 4% 5%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돈을 잘 운용해 가면 되겠죠. 원본 보존 추구형으로 한 4% 정도 운용하니까 공격적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일반적인 구조는 채권형 상품.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있고 또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도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채에는 우량 기업들 이런 회사채들을 많이 편입하죠. 그래서 이 같은 채권형 자산에서는 이자가 나오죠. 이자. 그다음에 주식형 자산도 일부 가져가는데 배당형 주식들.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 주 삼성전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을 분산 투자하는 이런 자산들. 그다음에 기타. 기타 다른 자산들을 편입. 한 바구니에 편입시켜서 일반적으로 채권 그다음에 주식 일부 이런 등등으로 이제 섞어지개를 하는 것들을 중립형 자산. 그다음에 배당이 들어오는 것들을 원본 보존 추구형 자산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죠. 물론 이런 상품들의 구성은 개별 주식이나 개별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ETF나 펀드 간접 투자, 광범위한 분산, ETF나 펀드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 자산의 인출 전략, 한금률 3%, 4%룰을 잘 이해하신다면 내 돈을 불리면서 내 연금액도 계속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계속 더 많이 받아갈 것인가 또 필요할 때 인출할 수도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노후자산은 1,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악착같이 벌고 아껴서 모은 돈을 노후에는 조금 내 수고를 스스로 위로하면서 편안하게 재정적으로 특히 좀 살아야 되잖아요 이때 노후자산의 안정적인 이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현금가치를 잘잘 지키면서 이전하는 것이다. 이 점을 꼭 참고하실 때 연금자산의 인출 전략 한금률 3% 4% 룰꼭 기억하면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고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초장수시대 초고령화시대 특히 은퇴자산의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 핵심은 60대, 70대 자산을 80대 이후로 잘 이전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현금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점점 고령화 사회니까 아무래도 은퇴 재정 상담이 많죠. 그래서 혹시 은퇴 준비나 지금 노후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은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 위에 재정상담 신청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까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놓으시면 되고 또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025360153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셔서 일대일 채팅창 통해서 문의하셔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